안녕하세요 예. 저 부산에 사는 그림 멋지진 안아도 그대로 괜찮은 남자 동키호테입니다 오늘 제가 오늘 소개할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어, 곱창, 돼지 막창이라는 것을 집에서 가장 어, 저렴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 원래는, 어왜 제가 이걸 찍게 됐냐면요 어 우리, 그, 저, 우리, 저, 마누라하고 곱창집에 곱창을 뭐, 둘이니까 간단하게 한번 사먹을까 하고 갔더니, 아, 니마 막 줄을 막서가지고한 30분 기다려야 되고, 혹시 둘이 앉아서 먹을 자리 있나? 그니까는 없어야 불친절하고 너무 불친절해서 야참 우리는 왜냐하면은 바로 이, 이게 이게 막창입니다 돼지 막창 요게 다시, 1kg 다시 1kg거든요. 요게 1kg 전에는 여기에 많은 했는데 요거 1클에 많은 했는데 요즘은 조금 인상돼 가지고 이게 이제 12,000원 합니다 12,000원 하는데 어뭐 어, 소포장은 택배를 우리가 물어야 되고요 이걸 주문하게 되면은 여기서 소스까지 다 주, 저 주문하면 다 옵니다 그러면 삼무로 가봤더니 식당에서는 1kg 만원 하는데, 보세요. 자, 1kg 만원 하는데, 두 개, 두개만 원. 하세요, 돌리세요. 자, 1kg 만원 하는데, 이거 보세요. 지금 이제, 이게, 이게 만 원입니다. 그렇안 돼. 그만이 크지도 않해. 그게 갔더니 <웃음> 1 인분에 만 원인데 식당에서는 딱 이따 있내 뿌고 온 보이 보세요만은 딱두쪽두쪽 두 쪽. 요거 두쪽딱 건지고 그걸 일일 인분에 만 원씩 받으려고. 이거 보세요. 이만 원의 칠를 앞에 저기, 저기 여기 풀었는데. 지금 여기 한판 놓고도 못뭐 놓고도 남습니다 지금. 다 이대로 딱가 와가지고. 예, 네, 이대로 딱 붙여 줍니다. 딱 그대로 뽕 맛에 씻을 필요도 없고. 소스가 뭐냐면은 여기서 여기에는 다른 소스 필요 없습니다. 이게 막창 먹을 때 이게 찍어 먹는 소스가 뭐냐면 된장을 뭐 조금 이래 좀 묽게 찍어 먹기 좋게 그렇게. 만해놓은 그게 이 막창 소스입니다 요거만한거 두개 준다 요거만 그리고 또 막창 구울 때또이 비법이 있습니다 어떤 고기든지 여러분 자주 뒤졌다 이, 다, 자주 뒤지가지 안좋습니다 두번만에 한번 익을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앵간이 익었다 싶으면은 네자요 노릇, 노릇노릇하게 이은게 보이죠 요럴때 딱 뒤집니다 요럴때 뒤집니다 아 식당에 가면 1인분 요거 요거 들어 빚어주고 있어요 요만한거 딱 두개 주고 만원이라 요런 거두개 주고 1인분 만 원이라, 요런 거두 개, 요만아요그리만 원씩 사니까 얼마나 많아요, 맛보세요. 이거 한개다 아닌데. 그보다 더 많아. 그럼 여기 많이, 아직도 많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만큼 하고도 여기 또 남아있어요. 전화하세요, 전화번호 가르치드릴게요, 이렇게, 인자 두번자 인자 이렇게 익은 거였거든요. 어 이제 두번 뒤집었죠 자노리노릇하면 이제 익은거였거든요 이제 앵가 익을때까지 기다립니다 익을때까지 기다리다가 이게 익어야 가위질이 쉽지 그생글 때는 하이지 잘안 됩니다. 맛있겠다. 이게 맛있어요. 어떻게 해서 이게 우리가 직접 구입해 가지고 집에서 먹는 방법을 알게 됐나면요, 우리 모순 씨가 이걸 또 엄청 좋아합니다. 이거. 그래 공장에 그래, 어, 공장에 일하는 그, 사람 알아가지고 이게 대구에서 붙여온 건데 그 우리 처제가 그 이거 지인이 이걸 가공하는 손질해서 이걸 도매하는 어, 지인이 있어가지고 그래가 이걸 우리는 쉽게 구했는데 인터넷으로 연결한 그 검색하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답니다 이거. 구할 수 있어, 니리 맛있나 돼. 자, 이게, 이게 호주산 달이고 뭐 칠레산 달이고 다. 아, 이거를 익은 다음에 이제 또 이렇게 가위로 따갭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익은 다음에 따게 가지고 따게 이렇게 따갠 다음에 또 이렇게 굽습니다. 이렇게 통으로 하면은 속까지 잘안 익겠죠 속까지 잘 익으라고 이제 또이게 익었을 때 이렇게 가위질을 해야지 이렇게 잘 되지 생글 때는 질겨 가지고 가위가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워 놔야 또 쫀득쫀득 하 맛이 나죠 보 okay. 이거, 사먹으려고, 강원도서도 오고, 뭐, 대구에도 대구 막창이 있지만, 또, 부산에 여행 와서 또, 이것 먹어본 사람이 없거든요. 대구 사람들이 부산까지 와가지고 주스가 먹고 가는데, 어, 여러분도 혹시 이 막창 사먹으러 가신 분이 계신가 몰라도, 실제로 참 식당가면 이거 비싸게 돼야 먹습니다. 이 보세요. 이만 1kg까지 보여 드렸죠. 이게 이 한판 하고도 남았잖아요.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딱, 이렇게 끊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소까지, 소까지 다 익습니다. 또, 이런 것은, 그, 런 노린노린하게 많이 익어야 또 고소한 맛이 더 나거든요. 이렇 보이잖아요, 보세요. 이것도 굽는 것도 또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또파버리면또안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노릇노릇, 노릇노릇 할 때가. 이보세 이제 속까지다 익었죠? 이럴 때 이제 또 잘게 먹기 좋도록. 입에 쏙쏙 들어가도록 이렇게 또 자릅니다. 한번씩 이렇게요. 이거 너무 커서 하면 더따게 자주 뒤적이는 게 절대로 안 좋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익으니까, 바이즈도 부드럽잖아요. 이렇게 좀묵은지스렇게 보이지 않나요? 어, 예, 예. <웃음> 맛있는 게 뭐. 이게 맛있으니까, 이그 식당에 좀 그렇게 줄을 서죠. 맛없으면 누가 줄을 서겠습니까? 30분 기다리다가 먹어도, 다잘 먹었다 하고, 다 인사하고, 가고 들다가 보니까. 이카때는이 카이비카라, 이카이이카이까이 카이비카라. 이 카이비카라, 이 카이비카라. 이카이이정도 되는 한이카 우리 묘순씨 혼자 다먹 <목> 이, 이, 이렇게 한 다음에는, 뭔 고루고루 뒤져도 됩니다, 이제. 이제, 이제, 다 익었잖아요, 보또 이런 건 너무 크니까, 또 자르고. 그래. 아, 줄을 뒤져야 되겠구만. 이런 게 많다, 없어, 없어. 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일단 내부 타무 시식을 해보고요. 자, 소스에 찍었고 쌈이 있으면 이렇게 서 먹으면 좋고요. 이것도 김치도 이렇게 하나 넣고서. 음. 네. 음 역시 이 맛이야 이제 다 익었으니까 모순씨가 여기 와서 이제 드세요 네. 얼 맛있다 고소한 맛이 나 이래서 참뭐이 막창 막창 그러는구나. 맛있다. 좋아. 음.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너무 맛있어. 음, <웃음> 역시 이 맛으로. 사람들이 음. 음, 막창집을 그 자꾸 만 술을 썩고 음, 50분 계셨고. 50분 들었어요. 계셨게 잔다. 두 사람, 어디 가가지고, 두 사람은, 아을 이, 1인분은 절대로 안 팔고, 2인분 이상 파는데, 둘이 가니까, 자리 없어요! 이라더라고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뭐, 그 가라는 얘기거든. 이 몸은 너무 좋은데? 싸지? 맛있지? 그, 식당에서 팔던, 그, 주는 만큼, 어느, 어느 만큼인지 한번 좀, 들어보세요. 식당에. 우리가 사먹을 때, 식당에서 사먹을 때, 양이 어느 정도 삐까, 이거는면 3인분이. 3인분. 그니까. 그게 이제. 3인분이 이만큼 안 줘? 안 주고, 뭐, 이게 무슨, 이게 한 5인분은 될것 같는데. 오인분도더될것 더 같는데 이거 한판 하고도 지금 저 3분의 1은 더 남아 있습니다 아 정말 맛있네요 직접 이래 구입해서 먹으니까 구입해서 아, 요그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굳이 비싸게 식당 가서 사, 사먹지 않아도 직접 조금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택배로 구입해가지고 집에서 이래 오붓하게 먹는 것도 제 맛이 납니다. 훨씬 싸게 먹고 맛있게 먹고. 음, 맛있다. 막창 <웃음> 어, 같이 우리 또 언제 한번 우리는 또 제가 원래 전나 오순 씨나 어. 또 행복을 나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 나누는 것을 좋아합니다. 언제 한번 부산에 꼭안 오셔도 집에서 택배로 시켜서 어,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